마는첫코에는막 물건을 양념고막 땀을 투수 조보가 속상할 것 같은데 어, 그럼 엄마가 새로운 맛을 간장 넣어주면 안 되겠어 하나 먹어봐 오케이. 먹어봐 응? 진짜 초보가 맛있어. <웃음> 뭐야, 너무, 너무 조금 먹는다. 아니, 간장 묻은 데 부분을 먹어야지. 아니, 뭐야, 제일 예쁘군요. 어? 왜 짜? 물 먹을까? 엄청 짜? 어, 엄청 짜? 미안해. 너무 많이 난다. 엄마의 의욕이 좀 너무 아덥다. 그러니까, 엄마 빵 후라이니까, 이거 쉬워, 알겠지? 무슨 말이야? 엄마해 볼래, 야 응? 가 어? 응. 엄마 알려주면 되지. 그러면너희들이 먹은 식판 혜리가해 볼래? 어. 엄마 엄마가 어. 알았어. 잠깐만. 엄마. 들어보세요. 수세이수세이 들으세요. 방 응. 데릴라 설거지해. 나도 하고 싶어. 알았어. 어머머, 잘하시네. 다다 했어요. 네? 자, <웃음> 작품 아닌 거예요? 왜 이러는 거? 대신만 나도 물, 가. 물로. 어 여기다다 여기다다. 여기다 놓고 아, 어디다가 물로 이따, 할 거야 내가? 어 어. 어. 재미 안해 재미? 어 엄마 설거지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. 아 이거 이거 어른들의 놀이구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너무 웃겨. 아, <웃음> 월까지 정말 대충 으시네요 이렇게 대충 닦아도 되는 거야? 그래? 응. 그래? 너가 먹을 건데? 다시 먹을 건데 너가. 이제? 엄마. 이거 하나 쳐. 설거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. 설거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.